함수 중에 텍스트, 그리고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아 그리고 논리 함수에 대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고 있는 첫번째 텍스트 함수 입니다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우리는 문자열 또는 텍스트 문자열 이라고 하죠 자 이런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과 연결하고 또는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거나 다른 문자로 바꾸는 등의 텍스트 함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그 함수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concatenate, 뭐, left, right, mid, length, find, replace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인데요. 자 이것들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자 콤케이트네이트라는 함수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S 열, T 열, U 열, V 열, W 열에 간단하게 철수와 영희, 대한민국 사랑, 자이 다섯 개의 단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모든 함수는 다 수식이기 때문에, 자, 등호로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concatenate, c o n c a 가로 열면, text1, text2 쭉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철수가 들어가 있는 s열 구행을 선택하고, 자, 심표, 그리고 t열 구행을 선택했고요 하나 더, 01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 열 구행에는 철수가 있고 T 열 구행에는 와 U 열 구행에는 영희가 있는데 이것을 c o n c a t e n a t e 라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다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엔터 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수와 영희 모든 텍스트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CONCATENATE 함수고요. 자두 번째로 레프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레프트는 문자열의 시작 시점부터 시작 시점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 썼구요 자가로를 열게 되면 함수의 인수가 자첫 번째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자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v 열자 여기를 찍겠습니다 v 열 구행에 있는 텍스트를 자두 번째 뭐예요? 넘버 캐릭터입니다. 몇 개의 글자를 추출하겠느냐? 자두 개의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자두 개의 글자를 추출하는데 어디서부터 추출해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래프트죠. 그러니까 좌측에서부터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자 V 열 구행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래프트 좌측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추출하겠다. 그럼 어떻게 출력될까요? 예, 대한이라는 글자가 출력되겠죠. 자, 엔터쳐볼까요? 예, 대한이 출력됩니다. 자, 그럼 i 라이트는 뭘까요? 자, e 프트는 왼쪽 시작되는 지점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어, 텍스트 문자 수였습니다. 라이트는. 자, 그럼 라이트는 어디서부터 추출해요? 자 V 열구행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어, 두 개를 추출해라 기준은 오른쪽부터 right 출력 어떻게 될까요? 네, 민국이 되겠죠 민국 그렇죠 자 이번에는 MID 한번 해볼까요? 자 MID 함수는 무엇일까요? MID는 자 문자열의 지정 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자,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그 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가, 함수이죠. 자, mid 함수. 자, 이번에는 v열 9행 텍스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뭡니까? start n u 에요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시작하겠냐? 자,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넘버 캐릭터 몇개의 글자를 출력하겠습니까 두개의 글자를 출력하겠습니다 자이 수식 이해되시나요 자 mid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문자의 수만큼 추출하겠다 자 그러면은 텍스는 어디에서 갖고 오냐 V열 구행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하는 시작점의 위치는 두번째 자리수에서부터 두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출력하면 뭐라고 출력돼요 예. 한, 미니 출력되는 거죠. 자, 얘는 left 함수, 얘는 right 함수, 얘는 mid 네. 함수를 썼습니다. 소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수식에다가 수식 앞에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 앞에다가 자, 싱글 땀표 하나만 입력하시게 되면 수식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를 쓴거고요 자, 그 다음, 랭스는 문자열 내 문자 개수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랭스, 그리고 V열 구행을 하게 되면, 자, V열 구행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의 길이가 총몇 글자냐? 그것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랭스의 약자 랜입니다. 인터쳐볼까요? 4라는 숫자가 출력되죠. 네 글자가 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랭스. 이번에는 어디? T열 구행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값은 얼마? 예. 1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ind라는 함수는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서 찾아서 해당 위치를 구하는 함수. 자,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서 찾아서 해당 위치를 구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find. 자, find 텍스트. 그쵸? 자, find 텍스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글자예요. 글자. 어떤 걸 해볼까요? 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 within 텍스트. 이렇게 하면 수라는 글자가 두번째 줄에 있다. 두번째 단어에 수라는 글자가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거지. 자 find 수라는 글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문자기 때문에 이중 단표로 묶었고요 sl 구행에 있는 자, start n u m 두번째부터 시작해라 또는 얘를 생략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번째 글자에 수라는 글자가 있다 라고 해서 위치를 반환해 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것이 find 함수고요 자, replace 함수는 무엇일까요?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꿔준다. 자, 뭘까요? 한번 써봐야죠. 자, replace. 자, replace. 썼더니 첫번째가 뭡니까? old text네요. 자, 대한민국 부여 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스 넘버 자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버 캐릭터 자두 개만 바꾸겠습니다. 뉴 텍스 어떻게 바꿀 건데? 자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자 무엇으로 바꿀 거냐? 자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별표는 특수문자잖아요. 이중 따옴표는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 자. 자, 넘버 캐릭터 두 개라고 했는데 왜 하나만 찍혔을까요? 잠깐만요. 자, 두 개. 대한민국. 자, 이렇게 특정 문자를 특정의 위치의 글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때 사용하는 함수가 replace 함수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우리 주민등록 번호가 총 13자리입니다. 앞에 여섯 자리, 뒤에 일곱 자리고, 자 뒤에 일곱 자리 중에 첫 번째 숫자는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가르쳐주는 의미의 숫자고요. 그 뒤에 여섯 자리는 네 여러분들의 출신지라든지 어 그런 어떤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번호가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특수 기호로 많이 가리잖아요. 자 그럴 때 replace 어 함수를 쓰게 되면. 다른 문자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런 함수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concatenate, left, right, mid, length, find, replace. 아, 이런 것들이, 아,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이구나. 자, 그래서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 자, 세 개의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자, 5장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통합 문서입니다. 자, 이 파일을 여시게 되면, 자, 세 개의 시트가 있고요세 개의 시트가 있고, 자, 제가 각각 시트에 맞는 문제들을 제가 이미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 음, 우리 이 클래스에서 예제 실습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자, 이것을 지금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표준편자 숫자 자 이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자 기본예제 5-5 부터 자 날짜와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5-5번을 한번 볼까요 자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텍스트를 결합하고 추출하십시오 자 현재 수강생 워크시트 이고요 텍스트를 결합하고 추출하래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셀에 나누어 입력된 텍스트를 결합해라 각각의 셀에 나누어 입력된 텍스트를 결합해서 하나의 셀에 표시해 보고요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 로부터 성별이나 생년월일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보자 는 자, 그래서, 자, 우리, 우리 양식에, 자, C열의 수강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열 3행부터 C열 12행셀이 지금 비어있죠. 자,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A열 3행과 B열 3행을 합해서 여기다가 수강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즉, A열 3행에 있는 DB와 B열 3행에 있는 1이라는 순번을 연결해서 하나의 텍스트로 여기 수강번호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텍스트를 연결하는 함수가 뭐였습니까? Concatenate 였죠. Concatenate. 자, 그리고, 음, 가루 열고, 자, 첫 번째 인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자, A열 삼행에 있는 DB입니다. DB.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뭡니까? 예, B열 삼행입니다. 자, 그럼 A열 삼행과 B열 삼행에 있는 데이터를 concatenate 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엔터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db1이 되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db, 자, 이 문자와 d, 자, d의 일자는, 자, 순번이잖아요. 숫자잖아.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것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중간에, 자, 이러한 특수기호를 넣겠습니다. 자, 문자나 특수기호는, 자, 수식에서는, 자, 이중, 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A열 3행에 있는 값과 B열 3행에 있는 값을 뭐해라? 아, 이 대시기호로 연결시켜줘라. 엔터치시게 되면, 아, DB-1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수강번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네, C열 12행까지 쭉 내리시게 되면, 각각의 수강 번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지열 삼행세를 보시면 성별이 있습니다 그쵸 성별이 있습니다 자이 성별은 뭐냐면 자 우리 주민번호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앞에 여섯 자리는생년월일이고요 뒤에 일곱 자리 중에 첫번째 자리수 1 2 또는 3 4 까지 얘가 뭐예요 우리 성별을 알려주는 특수 의미의 숫자 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성별을 어떻게 찾아요 성별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 MID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ID 함수는 즉 2열 3행에서 시작하는 글자가 몇, 몇 번째 글자예요? 앞에 여섯 번, 앞에 여섯 개 글자가 있고, 특수기호 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잖아. 아, 여덟 번째 글자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 자, 2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지금 현재 서다은 사람의, 서다은이라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98 하나 하나 하나 아홉, 이사 이사 이사인데, 앞에 여섯 자리 숫자는 생년월일 자 대시는 특수 기호 그리고 자, 여덟 번째 숫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을 알려주는 특수 의미의 숫자인데 자이 여덟 번째 값을 그대로 추출해 오는 함수가 바로 MID 함수였죠 자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자 글자 두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세요 그럴 때는 left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출력하십시오. 그럴 때는 right 함수. 중간, 중간에 있는, 자, 중간 세 번째 글자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출력하십시오. 그거는 mid 함수였죠. 자, 하나만 다시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mid. 자, 텍스트. 자, 서, 정승현의 주민등록번호 2열 사행. 자 시작하는 글자 스타트 넘버 몇번째 글자 예, 8번째 글자에서 자 넘버 캐릭터 몇개의 글자를 가지고 옵니까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출력되는 값은 예, 정승현은 1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거 그대로 내리시면 쫙. 내리면 예, 각각의 주민번호 8번째 자리수에서 한 글자만 쭉 가져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자제 2열 한번 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이 돼 있네요 생년월일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생년월일 알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어,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 중에 앞에 여섯 자리 숫자는 무슨 숫자 다 네, 생년월일이다 자 그럼 주민번호 앞에서 왼쪽에서부터 가져옵니까 오른쪽에서 가져옵니까 중간에서 가져옵니까 왼쪽에서 가져오잖아요 아 여기는 왼쪽에서부터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 관련함수 레포트를 쓰면 되겠다 자 그럼 텍스트 어디에 있습니까 이열 삼행에 있습니다 자, 이열3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몇 개의 넘버 캐릭터 글자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98 하나 하나 하나 9총 여섯 개의 글자만 있으면 우리는 생년월일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981119. 98년생 11월 19일 이런 뜻이 될거 아니야. 맞나요? 자, 이것을 자동 체육의 옵션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쭉 내리시게 되면, 주민번호에서 자, 생년월일 간만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자, 자 예제 5-6으로 가겠습니다. 자, 5-6번. 자, 여기는 우리 풀었으니까, 자, 잠깐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자, 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숨기기가 있어요. 네, 임시 동안 숨기는 겁니다.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왼쪽 행번호를 보세요. 17에서 갑자기 27로 었잖아 아, 이 중간에 행번호 값이 숨어져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을 보겠습니다. 자, 최점표 워크시트에서 이름과 지역 정보를 추출하십시오. 자, 현재 채점표 워크시트가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맞나요? 아, 여기 잘못 들어갔습니다. 채점표가 아니고요 아, 수강생 워크시트에요. 아, 워터가 있었네요. 자, 수강생 워크시트, 현재 보고 있는 워크시트에서 이름과 지역 정보를 추출하십시오. 자, 지역은 H 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동도 어, 지역 정보잖아, 그렇죠? 이두 개의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수강생 목록의 주소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동 이름과 지역 정보. 자, 주소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자, 여기 F 열에 보면 주소 필드가 있습니다. 자 주제보면 답심리 서울 장암 경기 수성 대구 남항 부산 자 입력된 것을 보면 자 앞에 것이 큰 규모인가요 뒤에 것이 큰 거인가요 답심리는 서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동동 동 이름이잖아 자 수성구 대구 광역시 대구 안에 수성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서울안에 서초구가 있는 거잖아 서울안에 신도림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걸 봤더니 자 뒤에 있는 서울 경기대구 부산 서울광구 아, 얘가 지역이고 자 앞에 있는 답심리 장암 수성 남항 자이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아, 동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먼저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역 우리 F열의 주소를 보니까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서울 강주 고향 서울 서울 성남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다두 글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통점이 오른쪽에 있네요 그쵸 아,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개의 글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아니야 오른쪽에서는 right. 자, right 함수를 써서요 자 텍스트 애플 3행을 선택하고 자 출력하고자 하는 글의 개수 몇 글자? 두 글자 그리고 함수를 닫아 주게 되면 엔터 쳐보세요 빵 서울이 출력 됐습니다 아 오른쪽에서부터 글자 두 글자를 가지고 오니까 서울이 출력되고 경기대구 부산 서울 광주 고향 서울 서울 성남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i 열 셀은 자 동을 구하는 겁니다. 답심리, 장암, 수성, 남항, 서초, 일곡, 백성. 자 이러한 값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그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잖아. 그렇죠? 자 왼쪽에 있는 값. Left. 어디에요 애플 3행에 있는 자 지금 세 글자 두글자네 예를 들어서 3 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답신이 잘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세 글자로 하게 되면 뒤에 점이 찍히는구나 이 심표가 나오는 거네 그죠이 특수교도 하나의 글자로 인식하는 거니까 아, 세 글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답심리는 세 글자 장함은 두 글자 수성 두 글자 남항 두 글자예요 자 때에 따라서 두 글자를 출력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세 글자를 출력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 삼행에 있는 값에서 자, 우리 파인드 함수 자 우리 파인드 함수가 뭐였었나요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서 찾아서 해당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다시, find, 뭐를 찾아요? 자 점을 찾을 거야. 점을 찾아서, 자, 다시 애플 사명에다가 뭐를 해요? 마이너스 네, 2를 할 거라고. 숫자 하나를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 하나를 줄일 거라고요. 엔터쳐볼까요? 오류가 있네요. 자, 뭐가 오류가 있을까요? 자, l e f 애플 삼행에서 가지고 왔고, find. 음. 자, left, 애플 삼행에서, 어,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특수 문자를 찾고, 그것의 위치를 반환했습니다. 반환한 값에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값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고, 어, 그러면은 함수가 다 끝났네요. 자, value.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가, 어, 점이 아니고, 신표가 되겠네요 문제 찾았습니다 문제좀 찾았습니다 자이 파인드 문제자자 파인드를 찾습니다 F13행에서 F13행에서 자 심표를 찾게 되면 그 반환되는 숫자가 몇 개냐 자 무슨 소리인지 다보세요자 우리 그냥 레프트 3을 하게 되면 3개의 글자가 출력이 되잖아 자, 그런데 답심리는 세 개의 글자라서 답심리는 잘 출력이 되겠지만, 장암, 수성, 남망처럼 여기는 두 글자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마침표까지 하나의 글자로 인식돼서 세 개의 문자가 출력된다고요. 자, 우리는 지금 동을 찾는데, 답심리 두 글자, 장암, 답심리 세 글자, 장암 두 글자. 자, 먼저 글자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삼자 세개 숫자를 계산할 건데 세개 숫자 중에 이 심표가 나오면 심표가 나오면 어떻게 라 마이너스 아, 1을 해라. 자, 레프트 함수, 자, 레프트 함수 F L 3형에서자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이 영역이 두 번째 인수 넘버 캐릭터에 해당되는 결과 값을 갖는 겁니다. 자, 파인드에 보시면 파인드 자 심표의 F L 3에서 심자 심표의 위치 값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은, F13행의 심표. 자, 여기 정승현의 경우에는 장암 심표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위치 값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F13행 콤마 3이 되는 거니까, left에서 F13행에 있는 값 중에 3개를 출력해라. 장암 심표가 출력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란 얘기에요. 자, 그러면, find에 의해서, 이 값에, 이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은 3이구요. 즉, 심표가 있는 값의 위치는 3이잖아. 세번째 있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결국은 2잖아요. 아, 그러면 애플 3행에서두 개의 글자만 출력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시면. 자이 심표의 위치를 반환하는 값이 3이 되는 거고 3에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결국 두번째 인수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자세개의 글자에서 지금 여기 답심리의 경우에는 답심리 심표가 따라오지 않잖아요 세개의 글자 답심리로 만족하기 때문에 첫번째에서는 심표가 없는 거라고 두번째 경우에는 자, 쭉 자동채기 옵션에서 쭉 내리게 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신표가 다 없어졌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 left 어, 그런데 자돈 같은 경우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특수 기호가 있다면 라 아, 그거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숫자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러면서 동해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여지 5-7번입니다. 자, 5-6번도 우리 문제 해결했으니까, 자,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자,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호로 바꾸세요. 자, 수강생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가 되겠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호로 바꾸래 자 주민번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열에 있어요 자이 부분에 있잖아 자 문제를 좀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일부 정보를 가린 상태로 시트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필드의 텍스트를 자 별표 모양 아스테리키 라고 하는 별표 기호로 바꾸고 열 숨기기 기능으로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게 해 보자 자. 자 현재에서요 자 우리 열을 하나 삽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E열과 F열 사이에 E열에는 주민번호가 있고요자 F열이 있습니다 주소가 있죠 자 우리 주소 영역에다가 어, 블럭 설정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이걸로 할게. 자, 주민번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뭐가 있습니까? 삽입이 있죠. 삽입. 사빕. 자, 삽입을 클릭하시게 되고, 자, 셀을 오른쪽으로 밀 거냐, 왼쪽으로 밀 거냐, 아래로 밀 거냐. 자, 그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삽입하게 되면, 자, 주민번호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 셀에 삽입이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컨트롤 Z 취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삽입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F열, 주소 범위를 잡고, 자, 이 범위를, 자, 주소부터 나머지 데이터를 다 오른쪽으로 밀어라. 그러면서 이 영역에 어 셀을 삽입해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삽입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믿어요 자,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라. 자, 이 전체 미는 겁니다. 확인. 자, 주소성별자 오른쪽으로 밀렸구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셀이 삽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민번호 자, 입력하시구요. 자,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필드의 텍스트를. 자 별표 기호로 바꾸고 음, 음. 자열 숨기기 기능으로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게 해보자 자 특수 문자 또는 일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replace 아, 함수가 있다라고 했죠 replace 함수 자 그러면 여기서는 replace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 자 뒤에 총1 3 자리 중에서 이 뒤에 있는 6 자리만 특수기호로 바꾸실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일반 사이트에서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그죠 생년월일은 공개하고 그리고 뒤에 남자냐 여자냐 성별 공개하고 나머지 여섯 자리 수는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특수기호로 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리플레이스 함수로 한번 처리해 보자는 거죠 자, 리플레이스 함수 선택했고 첫번째 인수가 뭡니까 올드 텍스트네요. 자, 기존의 데이터예요. 2열 3행. 서다은 사람의 주민번호. 자, 그다음 스타트 넘버. 자, 특수 문자나 다른 텍스트로 바꾸기 위한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바꿀 거냐. 자, 그럼 우리 몇 번째 글자예요? 98 하나 하나 하나고 여섯 글자 있고요 대시 일곱 번째. 자, 성별 나타내 주는 여덟 번째. 그럼 몇 번째부터 바꿔야 돼요? 네. 아홉 번째부터 바꿀 겁니다. 아홉 번째부터 몇 글자? 네. 여섯 글자를 바꿀 거야. 자, 무슨 글자로 바꿀 겁니까? 예이 특수기호로 바꿀 겁니다. 여섯 개의 글자를 별표 어, 여섯 개로 바꿀 겁니다. 어디서부터? 아홉 번째 문자에서 부터. 자, 엔터 한번 쳐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981119 대시 자, 이 나머지 여섯 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리플레이스 함수에 의해서 특수 기호로 대체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쭉 내려 보시면 쭉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바로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예요.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고,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각종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이 텍스트 함수가 독자적으로 쓰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함수가 중첩돼서 나오는 함수에서 아 이런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문제에 많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 어 여덟 번째 자리수가 성별을 나타내 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아까 예제에서 이거 있었잖아 성별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mid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2번 1번 2번 1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지 말고 자 2번은 여자 1번은 남자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덟 번째 자릿수가 성별을 알려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자이 숫자를 이 숫자를 1일 때는 문자 1일 때는 남자로 바꿔주고 2일 때는 여자로 바꿔서 아예 출력을 남자 여자로 출력하게 되면 어떨까 그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 그럴 때, 예. 뭐 if 함수가 됐든 다른 함수를 가지고 남자, 여자 출력은 할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자릿수에서 여덟 번째 자료가 1인지 2인지 먼저 출출하고 나서 문자로 변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m i d 함수가 쓰일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텍스트 함수는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풀이를 한다라기보다 대부분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다른 함수와 중첩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함수들입니다 특정 문자열 텍스트 문자열에서 연결하고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고 다른 문자를 바꾸고 문자의 길이를 찾고 그런 함수가 텍스트 함수 입니다